자 오늘 오랜만에 야외 촬영이다 그러게, 얼마 만이야? 우리 일본이 영상이 세개가 나와가지고 촬영 안 한지 한참 됐지 한달전네 그러면 그지 거의 이제 한달 만에 야외 촬영인데 오늘 어디를 가느냐? 매점씨?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? 바다 호수가서 빙어낚시하기! 예 네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이런 극악의 날을 골라 여행을 왔네요 와 그래도 일단 오프닝부터 찍어봅시다 아, 지금? 저기야 도착했습니다. 저기요, 어디, 저기 어디죠? 몰로. <웃음> 아 진짜 너무 추워서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. 아나는 네가 이거 바라클라바 챙기라 그랬잖아. 어. 이거 진짜 이거 편집 날로 먹으려고 어. 하는구나. 이 생각했거든. 모자이카. 어 모자이카 어, 안 하려고? 와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야, 죽을 내가, 뻔했다. 내가, 진짜. 내가 간만에 기만의 덕을 봤네요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튼 들어가기 위한 티켓과 아. 잉어잡이를 위한 용품들을 구입했습니다. 아, 너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라는데 여기서 끼고 들어가래. 아 이거 티 같은 거? 어어. 어. 가서 그래? 먹으니까. 이때는 뭐 추워도 금방 적응하겠지. 음.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었는데. 엄청 날씨 쳐봐. 아닌데요? <웃음> 저희 생명의 은인이셨네요. 네. 빙어낚시를 처음 해봐 관계자분께 배우는 중입니다. 네.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 미끼 달기. 이번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만 믿어. 아빠만 믿으라고. 장갑이 필요 없었겠네요. 데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미끼를 집는 거부터 쉽지가 않네요. 죽었어,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겨우 미끼를 다 끼우고. l e t 아빠 벌 서는 거 같아. <웃음> 이 자세가 낚싯대 줄이 엉키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자세였습니다. 엄마, 아빠 연날리는 거 같아. <웃음> 어느, 어느 쪽에 귀신이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예, 다행히 귀신은 없다네요. 저땐 추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경치가 진짜 장관이긴 하네요. 얘는 그냥 가관이고요. 야, 팔 아파. 어이, 머리 잘 쓰셨네. <웃음> 난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인정받아버렸네. <웃음> 안성인심이 후한 편인가 봅니다. 여기랑 여기 하자. 아, 그래, 하나씩 받아. 의자 하나 주세요 네. 자, 매점미 여기 옆에 앉으세요. 음. 자 낚시 한번 시작해 볼까. 도착 30분 만에 드디어 빙어 낚시 개시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하더라? 30분 더 걸리게 생겼네요. 그래도 여쭤보니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관계자분들. 그렇게 한쪽은 매조미에게 맡겨두고 저는 옆에서 낚싯대를 풀고 있었는데. 오 어, 어, 잡았다 잡았다. 매조미 낚싯대에 입질이 왔다는 소식. 어, 잡았다. 오, 오 대박. 이야. 우와. 이야. 우와. 이야. 솔직히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도 자마자 잡아버렸네요. 우와 저통통 통 좀. 아! 날씨도 날씨인데 바람이 정말 이제 끝장나네요 근데 이런 칼바람통에 바켓을 쑥 가져가시더니 냅다벤 <웃음> 손으로 물을 퍼담아 주셨습니다. 어, 또 어, 뭐야? <웃음> 그 와중에 한 마리 잡아 주셨네요. 그뒤 일어나실 때 핫팩을 하나 건네드렸는데 쿨하게 거절하시곤 다시 유유히 떠나셨습니다. 그렇게 이쪽은 다시 매조마 주머니에게 이름에 두고 아까에 이어서 옆에 있는 낚싯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옆집 아주머니가 또 입질이 왔다는 소식에 달려와봤습니다. 립니다립니다아 여기가 제일 잘 잡히는 같아. 네. 이제 하나로만 해서 되다 하나만, 하나만 까 이거? 그럴 사이즈를 보아하니 3대 목에 좀 치는 놈인가 보네요. 대박니다요 아구나 발고 월척이다 월척 월쩡이 이거 봐. 야. 와 엄청 커졌네. 그래 하나로만 하자 하나로 충분하네. 뭐해 뭐해 연날려? <웃음> 아니 낚시줄 감고 있는 거잖아. 그거를 다 빼고 하는 거? 넣은 채로 감았으면 됐잖아. 어? 넣은 채로 감았으면 됐잖아. 그러게 역시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. 자 그러면 이제.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해봅시다. 오늘 라면 그냥 기가 막히게 끓여 먹는 겁니다.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한참 뒤 언제나 조질게라고 말하곤 조져지는 건 우리였다. 포기하고 푸드코트에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안다 우리 <목소리> 진짜 바람이 난리도 아니네요 이 현장감을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방금 전에 흘린 물방울이 이렇게 금방 얼어버릴 정도입니다 아무튼 다시 빙어들에게 생명수를 넣어주고 후드코트로 향해봅시다 웃긴 게 뭔지 알아? 저거 빙어 잡는 것보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 아 진짜 너무 춥다 돈내 거기 앉아 이거 봐? 어? 앉는 아. 아니 돈 내고 빌렸는데 <웃음> 낚시할 때 얼마 사용도 못했으니 여기서라도 사용해봐야죠 이김양 보면은 여기는 따뜻한 게 아니거든? 세상 따뜻한 게 여기 너무 싶어 <웃음> 네, 아무튼 속점 녹이게 음식부터 주문하고 오죠. 오, 엄청, <웃음> 엄청 많이 주셨네. 안성인 <웃음> 짐이 확실히 후한 것 같습니다. 음. 아 배가 정글지. 그렇게 배를 채우고 어린이들을 위한 뜰채로 빙어 잡기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빙이 잡자. 준비 <웃음> 시작. 어째 메조미보다 제가 더 신나 보이는? 와 저거 아니야 이정도 와중에 괴를 달리하는 녀석을 하나 잡았습니다. 이해 질세라 메조미의 퍼내기 공격. 자 들어가서 잡아봐. 우 잡았어. 지금 뭐 거의 빙어 마스터네요. 야, 통이제이 녀석들을 푸드코트에 데려가면 이모님들께서 맛깔나게 튀겨주실 겁니다. 다튀달라 어? 다튀달라 죽은 거? 응. 어. 한 시간 전만 해도 펄펄하게 살아있던 놈인데. 우리보다 건강해얘가 사장님, 이거 튀길 수 있나요? 네. 아, 엄청 큰거잡았어요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 엄청 커. 아니야. 못못 먹어. 아니라고요? 예, <웃음> 네, 아쉽게도 이 녀석은 빙어가 아니라 튀겨 먹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나중에 놓아줬습니다. 우와! 네. 얼굴 달렸나? 눈이 달렸어. 우와. 맛있겠지. <웃음>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사실 빙어가 엄청 맛있기보다는 이모님들이 튀김 반죽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? 매조미도 만족했고 민물고기라면 질색하는 만의 시도. 맛있지? 음 맛있지? 맛있지, 맛있지. 음 상당히 만족했습니다. 그렇게 깔끔하게 한 접시 비워주고 빙어 낚시터 옆에 있는 얼음 썰매를 타러 왔습니다. 썰매 나... 골라봐. 어? 뭐 할래? 나어이두 번째가 이거야고. 그래. 내일 몸살은 거의 확정이네요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메조미를 끌어줄 준비를 하는데 님왜 <레> <닌> 타냐 뒤돌아보니 <웃음> 웬 무임승차자가 있네요 <레> 자 갑니다 <레> 우셔 <우수. 우와, 우와, 레> <레> 차가 좋지 않아 코너링을 돌때 전복 사고 가나버렸네요야 뒤돌아봤는데 등가 없어. 어디가 졌어? 왜죠? 한번 어디가 졌어? 이 썰매는 코너링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 얼른 환자를 이송해 다른 썰매를 태우도록 하죠. 갑니다. <웃음> 이 썰매는 가속에 취약하네요. 이렇게 한참을 쫓기다 체험 부스 쪽으로 넘어와서 맛있는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. 근데 너무 크게 만들어 버렸네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지금 너무 춥고 숙소가 여기서 한 3분 거리라서 일단 숙소로 한번 가볼랍니다. <웃음> 잘도 같다. 숙소 입실까지 시간이 남았었지만 다행히 먼저 입실해도 된다고 하셔서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. 와, 이쁘다. 아근데 춥겠다. <웃음> 이곳이 오늘의 숙소인 수상 클램핑장인데 김성훈 둘째 치고 밤에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되네요. 네, 네, 네, 걱정과 달리 내부는 꽤 따뜻하고 쾌적하네요. 신발 벗고 따라봐. 좀 좀이. 종종이. 좀 좀이가 알겠습니다. 좀 좀. 아이것도 있네 안에도. 근데 불이 없나? 불이 없나봐. 진짜 없네. 어, 가운데로 와라. 진짜 없네? 예, 네, 충격적이게도 방에 전등이 없었습니다. 오, 조명 들어왔어. 아. 음. 이거라도 켜놔야겠네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숙소의 장점 중 하나 숙소 안에 이렇게 빙어낚시를 할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따뜻하게 앉아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깨야 하나? 깰까? 어 얼려있어? 응 음, 그러니까 깨줘 쥐어, 쥐어, 쥐어, 쥐어, 됐지? 제가 이래서 안개깁니다 여하튼 낚시나 시작해보죠 뭐야 벌써 잡은 거 아니야? 그런 거? 어 뭐지? 벌써 첫 번째 입질이 왔다 벌써 잡았지롱. 이어서 핑거마스터 매점 씨의 차례. 어 먹었다 먹었다. 이거 어, 이거 먹었다. 이거 확실해 확실해. 오 어, 무거 무거 무거. 이거, 이거 무거 무거. 어. 오. 우와 두 마리. 히고 릴 타쌍피를 해내네요. 이제 낚시는 이쯤하고 슬슬 고기를 구워 먹어 봅시다. 이게 타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, 이게 다 마이야르다는 거 아니요, 제가 먹어봤는데 탄 겁니다. 아무튼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보죠. 자, 우여곡절 끝에 닭구운 새우랑 용암에서 구운 듯 시꺼매진 새우와 고기들실 중량에서 절반 가량 아, 도려낸 삼겹살 먹으려고 은 개뿔 꽝꽝 얼어서 시도조차 못해본 곱창 전골입니다. 아,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먹는 걸 찍지는 못할 것 같아. 거듭 말하지만 아, 이 얼어. 추위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, 진짜 얼어가지고 안 까져, 이게. 즉석식품들이 <웃음> 얼어서 안까지는 건 기본이고 <웃음> <웃음> 물 티슈를 꺼내자마자 사용 안 하면 바로 얼어버린 <웃음> 수준입니다. 그래도 일단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, 이차입니다입니이지금 <웃음> <짠. 2차> <웃음> 진짜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감성 <웃음> <다> 고 <까고 봐요. 웃음> 들어가서 먹기로 했 <했습니다. 웃음> <웃음> 예. 그래도 글램핑에 라면이 빠지면서 이딱 이것까지만 끓이고 들어가죠. 라면을 위해 과감히 팔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. 네, 몇개 제가 조금 들어가긴 어, 했거든. 아, 왜 아, 그래? <웃음> 조금 싱겁긴 해도 여기가 전국이네요. 다음날. 퓨처 타임. 아 어, 저기봐 저기봐 저기봐. <웃음> 저쪽에 물과 얼음의 경계선이 있는데 물쪽이 얼음에 비해 따뜻하다 보니 온도 차로 인해 김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신기하면서 이쁘네요. 마지막으로는 집 가는 길에 있던 중국집에 들어와 볶음 짬뽕과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. 이거 먹어봐. 마치 스파게티. <웃음> 낙지 고런거 아니야? 해놘지. 낙지 호롱 맛있네요. 게즐기 <웃음> 하여튼 아무리 추워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